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에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8살짜리 여자아이가 무려 760억원이나 되는 돈을 상속을 포기하고 성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출가해서 선임이 되었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노후, 창창한 노후, 너무 길죠? 이 노후를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람된 노후를 살까 이런 고민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함께 나눕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인도에 있는 보석업체 상비 앤더 선서의 상속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비 앤더 선서는 보석업체 회사 이름이죠. 상속녀 돈을 상속받을 자녀라는 뜻이죠. 자이 상속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님이 되었습니다. 8살입니다. 상속받을 돈이 얼마냐? 760억 원. 자이 상비 가족은 국제적인 보석 무역으로 특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도시로 알려진 수라트에서 보석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1981년도에 설립했다고 합니다. 무려 40년 이상 하고 있는 일이죠. 이 가족의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 가치가 50억 루피, 우리나라 도로 760억은 그 상속을 8살짜리 여자아이가 포기하고, 포기하고 출가를 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아이가 출가한 그 종교는 어떤 종교였을까요? 바로 인도의 자이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불교 신도 이런 것처럼 자이 자이나 교는 인도의 오래된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살생을 금지하고 금욕을 엄격히 가르친다고 합니다 대부분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엄격하답니다. 이 자이나교는 일부 성녀들은 벌레가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천으로 천으로 입을 가리기도 한다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의 자이나교도는 400만 명이 넘고 그 신도가 그 중에서 부유층도 돈 많은 사람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데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즐기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살생금지, 금욕을 엄격히 가르치는 자이나교도 성도들이 많다. 또한 이 독실한 자이나교 가정에서는 이번에 이 뉴스처럼 성녀를 배출하는 것을 그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자녀 애들에게 출가를 권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8살짜리 여자아이가 760억원이라는 상속을 포기하고 바로 출가 성녀가 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8살짜리 아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대반 씨라는 아이는 평소에 8살로 살 때까지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쇼핑몰이나 식당에 가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 자이나교 사원행사에 꾸준히 참석해 왔다고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욕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8살짜리가 태어날 때부터 금욕생활을 했다는 것은 어떤 역량일까요? 바로 부모님들의 역량이겠죠. 그 부모들이 그렇게 금욕생활을 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보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욕생활 하라 이뜻 아닙니다. <웃음> 이뜻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가정에서는 부유한 가정이 많다 그런데 왜 돈을 벌까?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런 것이 아주 엄격한데 왜 그러면 돈을 벌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인도의 자이나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유대교 자 이스라엘의 유대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자가 많죠 세계적인 거부들은 워런버핏도 유대인 그렇죠? 또페이스북의 주커버그도 유대인 다 알고 있죠 유대교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엄격한 종교인들은 왜 부자가 많을까 사치도 하지 마라 금욕생활 해라 하는데 왜 부자가 많을까 왜 뒤집어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벌고 있을까 한마디로 역설적입니다만 사치와 낭비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우리나라의 60대, 70대와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60대, 70대, 80대 분들은 아주 힘든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절약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래서 돈을 못 씁니다. 인색해서가 아니라 돈을 쓰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후에 꽤 많은 자산을 가진 분들도 많죠. 쓰지 못하면서. 어쨌든 사치와 낭비가 없으면 돈을 모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60대, 70대 분들하고 왜 다르냐? 자, 인도의 자이나교, 그 다음에 유대교. 자, 이 친구들도 돈을 많이 법니다. 그 다음에 아껴 쓰고 잘안 쓰니까 돈은 또 많이 불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행지에 돈을 묻어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딘가부터 왔죠? 땅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딘가로 갈 것이잖아요. 이거 다 동의하시죠? <웃음> 동의하시죠? 그래서 49제도 지나고 또 추모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어딘가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부터 왔고 그래서 땅의 시간,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머무는 시간은 그냥 여행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행지에 돈을 묻어 놓는 바보가 있나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행지라는 거죠 대신 이 사람들은 내세, 즉 천국행포를 사는 데더 열심입니다 그들이 돈을 버는,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이유죠 그래서 대부분의 큰 돈을 벌고 그 돈을 또 상당하게 기부 후원을 많이 합니다 기부 후원을 많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천국행 티켓 우리가 누가 천국에 가냐 천국에 못 가냐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 아 저분은 정말 오래 살면 좋겠어 정말 건강하게 저분은 장수하면 좋겠어 자, 이런 분들은 천국에 가는 분들입니다 왜 사람들한테 계속 필요를 느끼는 분이잖아요. 그죠? 가족 말고, 가족은 당연히 오래 살기를 원하죠. <웃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분은 정말 저런 분은 오래 살아야 돼. 하시는 분들은 천국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4구제또 추모 예배, 이런 등등의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럴 때, 그 추모예배나 사십구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인생인지 자, 그런 것들이 가끔씩 이제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간에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우리가 예우가 있으니까 좋은 곳에 가시라고 사십구제도 지내고 추모기도도 하는데 자 그것으로 천국행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쉽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죠. 물론 땀을 흘리고 마음 졸이면서 수고한 나의 인생을 위해서도 형평껏 누리고 살아야겠죠. 그렇지만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 올인 모든 것을 바치기보다는 영원한 내세 다 동의하시죠? 영원한 내세를 생각하는 인생 자 그것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여덟 살 여자 어린 여자아이가 성례가 되는 출가하는 자 그래서 검욕하고 지금 출가하라 이뜻 전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한발한발 한발 우리는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특히 노후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능력하지만 마음이 내일도 능넉한 우리의 노후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깜짝 놀랐던 뉴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